여기 온 거야. 여기 효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 효드. 일본에서는 효도라고 읽는데, 지금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브랜드. 제가 이게 보고 싶어 갖고 오자 그랬더니만, 사람들 여러 고생시키네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우, 이뻐 이뻐. 어, 신발 이쁘다. 어 완전 캐주얼한데? 와, 이뻐, 이뻐. 이뻐. 워싱 해놓은 거 봐라, 이거. 색깔 너무 이쁘게 뽑았네. 효드가. 되게 디자인이 젊어요 지금 매장 분위기도 좀 그렇지만 되게 젊어 아 이쁘다 귀엽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포텍션 자켓은 이런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호드 특징이 이렇게 D3O 이용한 프로텍션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잘돼 있어. 효드가 지금 일본 아발도깊한신발들이쁜데후드도봐은 어, 되게. 어, 바이크 브랜드 옷 같지가 않죠. 그냥 일상 캐주얼복 같은데, 캐주얼복으로 나온 거야, 이거. 근데 왜 전, 전형적인 그오토바이 오타쿠들 입는 옷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죠? 효드가 특징이 이런 자켓이, 가죽 자켓이 좋아요. 효드가 가죽이 좋아. 그한국의못들어 다른 나라의 효드가 없는 이유가 곧 나중에 천천히 좀 얘기를 풀어볼게요. 나 지금 구경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뭐 설명하려니까 힘들다. 이쁘네, 음, 이거, 색깔. 음, 타공. 음, 이건 그냥 보호대들? 이쁘네 이쁘다 이쁘다 지금 저건 클래식한 자켓 느낌이고 요건 약간 바이크 자켓 같은 느낌이죠 저건 아까 거는 라이더 자켓이고 이건 약간 스포츠라이더로켜시고 음, 크리가 가방도 있고. 응, 음, 코드 바지. 이거는 쓴? 아니, 아닌데? 이것도 가죽인데? 어, 가죽이야, 가죽. 좋다. 아, 이쁜데? 그드 청바지 슬림 테이퍼 테이퍼드. 음. 가죽 바지들 효도에서 유일하게 아쉬운 게 할리 타시는 분들은 이런 부츠도 예쁘겠는데 음. 할리 라이더라면 이런 부츠도 괜찮아 보여요 음. 한 가지 효도에서 아쉬운 거는 저거지 그 얘들 옷걸이 튼튼하게 됐죠? 슈트를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튼튼해요. 벨트도 예쁘고. 아 장갑들. 아. 이 이런건 클래식 바이크들에게도잘 어울리겠다 어, 얼마? 9만원? 가격도 나쁘지 않네 밑에 보호대도 거기 네, 네. 엄지 네. 터치도 네. 되게 돼있고 음... 네 이거 입어 RT? 아, 리겠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후드 스타일로 잘 만들어요 옷이 가죽인데 후드 이런 거 우리나라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냥, 그냥, 바이크 복, 느낌이 아니라 일상복 느낌인데. 잘 어울리시겠다. 빡, 빡, 요렇게 해가지고, 음. 세트 맞춰 놓으니까, 이거는. 비싸죠? 효도, 효도 좀 비싸요? 27만원. 음. 위에 슈트 한번 보러 갈까? 자 2층에 슈트 좀 보러 가게요 지금 일본의 그 오토바이 레이싱 경기들 보면 네, 대표되는 선수들 1,2위 하는 선수들 보면 어깨에 전부 다요 마크가 있어 효드마크 어, 효드레이싱 이거 슈트를 많이 입습니다 전신타공 시원하겠죠 가죽이 좋아 어우 예쁜데 응레드불 음. 혼다 야마하 선수 입는 옷 이쁘네 <웃음> 지금 메꼬라지 효대에서 아쉬운 게 이런 레이싱 부츠가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죠